오 제자 나이가 14살이래 그럼 선생님 나이는 몇 살이야? 좀정게좀 해주지 그럼 선생님 나이는 몇 살이야? <웃음> 선생님의 나이는 아쉽게도 <웃음> 너무 많은 것 같은데, 선생님은. 아, 조금만 정게 좀 해주세요. 42살. 해주지. 어, 조금만 정게를, 다음에 정게 만들어줘, 문제를. <웃음> 이 과정이 올때 어떤 것이 어야지 이렇게 올 때? 제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,